<웃음> 자 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정말 1년 만이죠? 네 1년 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버렸냐면요. 지금 <웃음> 제가 호주도 다녀오고 호주에서 나름 이제 뭘 놀았어? 잠깐 일도 하고 그렇게 놀다 놀기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분명 올해 5월달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토익공부랑 이것저것 자격증 시험 때문에 바빠서 한동안 영상을 편집할 시간도 없었고 찍을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뭔가 문제가 한몇 개가 해결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여유가 조금 남아서 이제 다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근데 아마 요리영상은 이제 자주 못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리영상은 이제 제가 시간이 좀더 많이 여유가 남아야 남아야 제가 요리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영상은 아마 음.. 주기로 따지자면 아마 정말로 애매하게 랜덤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콘텐츠를 이번에 어떤식으로 할거냐면 콘텐츠는 이제 이번에 제가 산 것들? 호주에 산 것들 아니면 이제 제가 만년필을 엄청나게 모아서 만년필 관련 리뷰나 아니면 제 여기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요런 것들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상적인 소품들 같은 걸 리뷰를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려고 해요. 그러,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제가 만년필 덕후 네 만년필 덕후인 팝양 네 팝양씨 네. 네 공지영상은 솔직히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아마 만.. 아마 영상이 올리, 올라간다면 리올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년필 리뷰로 보통 찾아뵐 듯 합니다 만년필 리뷰나 아니면 다른 다른 여러가지 리뷰로 아마 올라갈 듯 합니다 이만 공지영상은 끝나구요 어 좋아요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